구월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40 페이지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 우리 다섯 구절을 오늘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3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합시다. 네, 같이. 공도갑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나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수 부활의 이 소식을 우리 이좀옆 사람이라도 뒤 사람이라도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부활의 승인의 목소리를 한번 바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뒤에 분에게도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특세 가운데 십자가와 얽혀있는 여러 인물들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씩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 좀 나십니까? 월요일에는 누구를 다루었죠? 예, 빌라도입니다. 그렇죠. 벌써 봐한 일주일 지나니까. <웃음> 둘째 날에는요 아시는 분들, 네 바나바입니다. 빌라도를 만났고 바나바를 만났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에는 아리마데 요세 목요일 날에는 막달라 마리아, 금요일 날에는 도마,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가룟 유다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의 얼굴, 이들의 행동성에 내 얼굴, 내 모습, 내 행태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는 새벽이 되었기도 하고 또 믿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 부활절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과 또다시 뗄래야 뗄수 없는 또한 사람의 인물 오늘은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입니다 엠마로 가는 두 제자 오늘 이두 제자를 만나보면서 십자가의 증언 말씀을 마무리하고 부활절날 주시는 메시지와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 보검 24장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얼굴이 어땠을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굉장히 낙심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신 후에 낙심하고 실망했던 제자들의 얼굴을 대표하고 있어요 이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밝혀졌습니다 누구라고요? 글로바다 하지만 나머지 한 사람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저는 이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이 제자를 여러분 자신이라고 여기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나다 그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그는 바로 나다 그런데 이두 제자는 한없이 절망한 상태다 그들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주님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기를 기대했었던 그 주님 그 주님이 어처구니 없이 어느 날 체포되어서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바뀌시는 광경을 목격하자 제자들은 깊은 절망 속에서 낙심 가운데 3355 뿔뿔이 흩어져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자기 살던 본거지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엠마오 길의 두 제자도 아마 깊은 낙망 속에서 그들의 고향 집을 향하여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두 제자의 모습은 주님 부활의 체험이나 부활의 확신이 없이 그냥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는 오늘날의 종교인들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믿음의 지체들을 만나서 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뜻밖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 죽음까지는 수락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죽음까지는 믿을 수가 있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신뢰하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분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내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압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믿습니다 그 부활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이들의 얼굴에 깊은 슬픔이 배어있는데 17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띄고 그랬어요 이들의 슬픔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에 대한 반쪽 지식 때문이다 반쪽 지식 그들은 얼마 전에 죽은 예수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어요 즉 죽은 예수에 대한 추모에만 몰두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의리나 애정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죽은 예수를 추모하는 것 신앙 아닙니다 죽은 예수를 찾고 있다면 그것은 일종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은 신을 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창시자의 남긴 교훈이나 그의 업적이나 그가 하는 일이나 말씀에 관심을 가지는 종교가 세상 모든 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도 세상 그런 종교와 똑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서적을 읽으며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죽은 예수가 남긴 말씀만 살펴보고 있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과 주님의 인재 안에 살아가야 되고 주님의 인재가 없는 그것은 종교의식에 불과해요 아무 의미가 없는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 형식이나 혹은 장식을 뭘로 할 거냐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의 과거의 행적을 더듬으며 추모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죽은 이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 만약에 오늘날의 예배에 죽은 예수를 기념하고 다시 살아난 예수만 기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사의 의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제사, 그런 예배는 일년에 한두 번 하면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지난주 중에 한번 모이고 예수님 태어났을 때 12월, 25일에 한번 모이면 끝나요 왜 우리가 매주 모입니까? 왜 불편할 수 있는 이 모임을 매주 합니까? 여러분 부활절은 죽은 예수 십자가 형장에서 죽은 예수를 측은하게 바라보는 추모의 날이 아니고 지금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오늘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주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부활의 예수를 경험할 수 있을까?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떻게 이 부활의 예수를 경험할 수 있을까? 부활의 주님은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죽은 예수를 확인하고 엠마오로 힘없이 걸어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는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고 말을 걸어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대화 속에 뛰어들고 말도 그시고 성경도 풀어주셔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현실의 다양한 현장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미래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예수 부활은 나도 나중에 죽어서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부활의 은혜는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서 할렐루야! 오늘날의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냐 실패와 좌절과 시리에 빠져서 고장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그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상실과 절망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사 말씀하시고 대화도 거시고 성경도 풀어주시고 하지만 여러분 참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큐티나 예배나 지폐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대요 은혜 받았다 감동 받았다 여러분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은혜 안 받았어요? 은혜 받은 적 없습니까? 감동받은 적 있으시죠? 네. 전부 예수님, 영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인데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못 만났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 특세 때 많은 분들이 새벽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십니다 은혜 받은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어제도 24시간 연속 예배 함께 하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질 때 그냥 앉아서 찬양이 안 되는 거예막 일어서서 일어서서 안떼지 못하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성도 여러분 그 역사가 전부 영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인데도 예수님 못 만났다고요? 실제로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형편입니다 은혜 받았는데 자기가 잘나서 은혜 받은 줄 알아요 여기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여시고 은혜를 주셨는데도 다가오셔서 은혜를 주셨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 못 만났다고요 이게 말이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으시면 하나님의 계획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부활의 그 얘기예요 문제는 찾아오시는 그 부활의 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이게 영적인 어두움이죠 눈이 어두웠다는 게. 영적인 어두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동행하시고 마음을 여시고 은내주시고 감동주시고 가슴 뜨거워지게 하시는 것이 다 주님의 역사인데도 부활의 여기신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도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으면서도 예수님 같이 권임시면서 이분이 어떤 낙은애인 줄 알아 그 낙은애가 이야기할 때 가슴이 뜨거워졌는데도 뭘 몰라요 예수님인지 모르잖아요 그 가슴이 뜨거워진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도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제자인데도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고 그분의 얼굴을 보고 대화하면서도 누군지를 모르는 거라.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왜 그런 신앙을 가져왜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할까?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을 더디 믿는 불신앙 오늘 좀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더디 믿는 불신앙이 있으면 예수를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예수가 주신 은혜인데 모른다는 거예요 더디 믿는 불신앙 무슨 말이냐? 엠마로 가는 두제자는 이미 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후였어요 아시겠죠? 자기들의 입으로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입으로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자신들은 보니까 믿지 않으면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요 누가 복음 24장 22절과 23절은 예수님께 이런 소식을 자기들이 전하고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읽을게요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무덤으로 갔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예수님께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를 보았다고 합니다 자기들 보아 소식을 들었어요 그 들은 소식을 자기들은 믿지 않고 예수님께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누가 보면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더디 믿냐 여러분 저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은혜의 역사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수님 만나 주시고 말 걸어 주시고 감동 주시고 가슴 뜨겁게 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이유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기 때문인데도 나는 예수님을 모르겠다 예수님을 못 만났다 2000년 전에 부활하셨는지는 몰라도 지금 내 마음에는 안 계신다. 왜 이렇게 믿고 있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한번 반응해 보세요. 그렇다면 반드시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여러분이 체험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살아있는 그 역사가 체험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녁에 TV 뉴스를 보는데 화면이 안 켜져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화면이 안 켜지면 먼저 어, 이 소켓이 전기 코드에 잘 꽂혀 있는가 먼저 확인할 거예요 그거 안 되면 리모컨도 또 해볼 겁니다 그거 안 되면 야, 여보 이거 좀안 된다 이거 좀 봐줘 그러면 그 여보도 안 되면 또 에이스 센터 부를 겁니다 그렇게 해요 안 해요 TV 안 보이면 그런 행동 하잖아요 맞죠 맞죠 또막 교회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동차 시동이 안 켜져 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 분명히 시동 걸릴 텐데 왜안켜지죠 그러면 몇번 눌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서비스 센터 콜 하지 않습니까? 막 그러면서 오늘 부활절인데 예배 늦으면 안 되는데 막 짜증도 내잖아요 왜 그럽니까? 믿으니까 시동이 걸려쳐야 되는데 안 걸려지니까 짜증도 내고 반응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 거라고 분명히 믿으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건 너무 이상한 거죠 자 그럼 여러분 하루 종일 지나도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주님이 내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만약에 오늘 제가 하는 말이 귀에 안 들어면, 아, 이 자리 에 앉았는데 내 소리가 안 들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아이고 이거 목사님 설교가 안 들리네. 아마 당장 오늘 뭐이 병원 문 닫았으면 응급실에도 쫓아갈 겁니다. 안 들리는데 그렇잖아요. 분명히 반응한단 말이에요 소리가 안 들리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는 왜 그냥 지나가고 맙니까? 분명히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분명히 말씀했는데 나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냔 말이에요 아, 어째서 이래? 내심령이 지금 깜깜한가? 왜 오늘 주님 음성이 안 들리지? 주님 말씀하시면 왜 내게 안 들리지? 사람 소리 안 들리면 병은 쫓아갈 거예요 TV 좀 고장나도 막 이것저것 다 찾을 텐데 아니 내향은내 내 음성을 듣는다 하는데 못 듣는데 어찌 가만히 있냔 말이에요 안 들리는데 어찌 가만히 있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지금 현주소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연결이 안돼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마음이 기쁘지 않고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하세요 아 짜증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기쁠 리가 없지 그래 더 짜증내야지만 이렇게 반응 주로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대살렐루가 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 왜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질까? 왜 내가 감사가 안 될까?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감사 안 되면 에이, 내가 지금 짜증나서 그런 거지. 당연한 것으로 왜느낍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디 갔습니까? 오늘도 우리 50팀하고 아침에 기도할 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 니라 그러면서 예 제가 오늘 기도를 좀 시작했는데 우리는 막힘 얻으려고 막 힘이 안 나면 처지면 막 박아서 칼칼칼그 마시고 야 탄산음료 한잔마시면힘 나더라 막 탄산음료 마시고 힘안 나면 힘 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 니라 말씀했으면 여러분 한번 힘 빠질 때 여와를 한번 기뻐해 보셨나요? 여와를 찬송해 보셨나요? 주님을 찬송해 보셨나요?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그힘 빠지면 거죠 뭘 하나 마시든지 뭐또 쉬어야 힘나는 것처럼 전혀 말씀과 결이 되면서 사는 거죠 이것이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드디 말씀을 드디 믿는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TV가 문제입니까? 자동차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 이거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좀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은 해 주셨지만, 우리에게 실제적인 체험을 주시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에이,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주님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미련하고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다 드디 믿으니까 부활의 주님이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드디 믿으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은혜를 받는 데서 끝내는 믿음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를 받는 데서 끝내는 믿음 또이 믿음이 또내 믿음일 때 부활의 주님이 채우면 막힌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그러는데 3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은혜를 받고 여러분 만약 거기서 그걸로 끝, 끝냈다면 끝냈다면, 그리고 그들이 다른 제자들을 만났을 때, 야, 내가 오늘 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아 말씀 잘 풀더라야 성경을 정확하게 얼마나 잘 해석해 주는지, 야 진짜 은혜돼. 요 정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멈췄다면 이런 감정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살아계신 그분을 만났어. 그분이 성경을 풀어주셨어.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걸로 끝냈다면 이 간증 못해요. 이거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해 버렸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으로 그냥 멈춰 버렸기 때문에 주님 만난 간증은 못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들 말합니다. 하,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찬양에 은혜 받았어요. 기도할 때 은혜 받아요. 기도 사역 가운데 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요즘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요. 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꼭 아셔야 합니다. 그저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만으로 은혜 받는 것만으로 감동 받는 것만으로 그래 됐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이게 계획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따라합시다 더, 더, 더 나아가는 것이다 더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마음의 뜨거워짐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은혜 역사지만 그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참모습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 가운데 그분을 체험하며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온전한 계획이에요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할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은혜는요 저도 은혜 많이 받았고 있어요 은혜는 참 좋은 것이지만 아침에 받고 저녁에 뒤집어질 수 있는 게 은혜더라고요 주일 축제 예배 때 은혜 받고 주체장에서 은혜 다 쏟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은혜 받고 식당 올라가가지고 은혜 다 뒤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금방 식고 가끔씩 다시 체험하는 마음의 뜨거움과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어디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아세요? 마음에 뜨겁 느끼는 정도로 절대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세요. 너 은혜 받았냐? 더 나가야 된다. 더 나가야 된다. 은혜 받았냐? 마음 뜨거워졌냐? 그러면 나와 교제하자. 나와 함께 살자. 나를 경험하고 살아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지. 그 하나님의 라인이 거기까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과연 우리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실까? 그렇습니다. 엠마로 가는 그 시리에 찬두 제자에게 나타나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신 주님은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반드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만 하면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만 합니다 자, 은혜를 느낄 때요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체험할 때까지 다 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성경 풀어줄 때 이제.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녁이 돼. 주님은 그들과 헤어지시는 것 같아요. 자, 요 정도만 하고, 나 이제 다른 데 갈게. 아마 이렇게 하는것 같아요. 그때 이두 제자는 예수님을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아, 예수님, 아,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 모, 모, 모르는 상태니까. 예. 오, 선생님, 좀더 같이 갑시다. 우리와 함께 있읍시다. 저희와 더 같이 계십시다. 우리에게 하시던 말씀 더 들려주세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여기서 끝낼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그분을 강목히 붙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 보면 24장 2 9절이에요 읽읍시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강권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붙들고 더좀 같이 있읍시다 더 은혜를 나누어 주세요 더좀 풀어 주세요 함께 예더 있읍시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내게 왔다고 느낄 때 뭔가 감동이 오고 이상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중요한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 마음을 여신 것에 불과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붙잡고 그날 저녁에 식탁에 앉았을 때에 예수님이 떡을 떼어 축사하시는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려서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아멘 만약에 예수님 떠나시라 할때 그래요 가세요 그랬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모르던 거죠 예수님 만나는 눈이 그때 열렸단 말이에요 누가 보면 24장 30절과 31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으실 때에 간식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우와. 여러분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에 만족한 나머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돌아갔다면 간다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또다시 반복할게요 그들은 야 오늘 오후에 얼마나 복된 체험을 했는지 몰라 어떤 나그네가 정말 놀라운 가르침을 주었어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풀이해 주었어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이건 말할 수 없었을 거란 거예요 그들은 진정한 은혜에 대하여 간절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고 보았던 거예요 성대 여러분 야곱이 약복 나루트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천사에게 이렇게 외쳤잖아요 당신이 오늘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마음이 뜨거워지는 데서 머물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거하실 때 주님의 제자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만들었던 요소는 뭐냐 제자들과 다른 사람의 구분하게 만들었던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주님과의 교제 안에 머무는 거고요 주님 제자 아닌 사람은 주님 교제 안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제자들의 중요한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제자들과 다른 사람 사이를 구분하게 만들었던 핵심적인 요소는 주님과의 교제거든요 예수님 그분은 항상 우리와 계시니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 아멘! 아멘! 이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금요 성경 집회 때 기도의 성장이라고 하는 그 감옥을 우리가 함께 떠다야 하면서 연약한 기도의 가치에 대해서 눈 뜨게 됩니다 30초, 60초, 90초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더 크게 따라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30초, 60초, 90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마트에서 뭐 사람 말하면줄서 있다가 한 30초 동안 주님과 대화 못하겠습니까? 주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 못하겠어요? 30초, 60초, 90초 하는 기도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삶의 중요성을 성령께서는 일깨우고 계신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받았습니까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지금 아마 은혜 받는 중에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획은 가슴 정도 뜨거워지고 은혜 받는 데서 하나님의 그획이 전부가 아니고 네가 은혜 받았냐 네가 마음이 감동이 받았냐 그러면 나와 날마다 교제하자 나와 날마다 대화하자 내 임지 안에 뽑물러라 이것이 주님의 온전한 계획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여기까지 우린 지금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눈이 열려야 돼요 주님.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눈이 열리니까 주님 계신 것을 바라보는 거잖아 우리 눈이 안 열리면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보아하신 주님이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데 눈이 안 열리니까 주님이 주신 줄로 모르듯이 눈이 안 열리니까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뜨여지기를 축원합니다 뜨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 주님과 대화 안 할까요? 그 주님과 교제 안 할까요?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대화가 안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교제가 안될 수가 있습니까? 하루 종일 안 할지라도 30천만이라도 60천만이라도 90천만이라도 그분과 대화가 왜안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그것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오늘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게얘기란 말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 전에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설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쁨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쁨과 은혜는 한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졌다 금방 식어버리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받은 은혜가 지속되어야 되는데 그 받은 은혜를 잃지 않고 지속해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사는 거예요 임재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 아멘 이것이 은혜를 지속하게 만드는 우리의 받은 바 은혜를 잃지 않게, 잃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은혜 생활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짧은 30초라도 차 안에서도 얼마든지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볼일을 보다가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삶이 있기를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네. 네. 우리와 동행하신 그 부활의 주님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평범한 곳으로 찾아오시잖아요. 지금 이 고향으로 시리에 빠져 젖어가지고 가고 있는 그 길에 주님은 찾아오셨고 베드로에게는 이 갈릴리 바닷가 디베라 바닷가에 주님 찾아오셨고 그야말로 우리 삶의 일상에 찾아오십니다. 운전할 때도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도 부활의 주님은 다가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인물도 아니고요. 확제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주일날 예배당에 딱한번 우리를 면회하듯이 만나주신 하나님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형화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공간과 제도 안에 가두어버리는 거예요 공간과 제도 안에 가둬버려 이거 신앙의 정령화 이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고 예수님 다음 주일날 봐요 하나님 다음 주일날 만나요 이게 신앙의 정령화인 거예요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을 가둬 버리는 뿌요 지금 이곳에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이 띄어지길 추원합니다 만나 주시는 주님을 깨닫고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 부활의 능력은 모든 것이 흔들려도 부활의 주님과 우리 삶에서 교제하고 자꾸 대화하고 살다 보면 30초라도 60초라도 90초라도 늘 수시로 주님 바라보고 의식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생활하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주님과 교제하는 삶보다 더 강력한 삶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따라합시다 능력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대화하는 데서 능력이 나옵니다 아멘 은혜 받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내면 절대 안 돼. 그러면 또 은혜 받으려면 한 주간 기다려야 되잖아요. 주님과는 관계가 사라졌잖아요. 주님은 그걸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동행하고, 나는 너와 함께하고, 이네 속에 내가 있는데, 나와 좀 표화 좀 하자꾸나. 내가, 나와 교제하자꾸나. 이것이 부활의 축복이지 않냐. 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은 부활주일은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기념하는 게 부활절이 아니에요 부활절은 뭡니까? 오늘 나와 함께하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 눈을 뜨는 거죠 아멘 눈을 뜨는 거예요 삶 속에서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모른 체 하지 맙시다 아멘 어떤 분들은 아 주님이 날 따라다니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 예.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 예. 주님은 우리의 보혜사예요 할렐루야 아, 예. 할렐루야 아, 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 예. 그것이 부활절의 계획이에요 아, 예. 이 계획에 저와 여러분 다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나와 통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뭐라고요? 날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 제목 크게 외쳐봅시다 주여 나와 통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대화하며 살아서 부활의 주님과 날마다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이 부활의 계획과 은청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가씨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